반갑습니다. 초론공인 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찾아뵙고 있고요. 어, 얼굴은 뺐습니다. <웃음> 데이터를 많이 보여드려야 돼서 수치를 제 얼굴을 못생긴 얼굴로 가려서 안될것 같아서 얼굴은 빼고 촬영 중입니다. 어, 요건 어, 부산의 전세정감 그 지수예요. 어, 전세정감 지수가 계속 요것도 좀 수치가 차이가 나면서 점점 플러스 쪽으로 색깔이 짙어져 가고 전세지수가 에그 다음에 매매지수도 수치가 좀 증가하면서 짙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건 계속 상승 시그널로 볼수 있거든요 조정의 시그널이 아니라 그러면 내 돈을 현금을 지고 그냥 그대로 계시다가는 이 상승폭으로부터 점점 점점 더 밀려날 수 있어요 그 데이터의 가장 기초 데이터로 살펴보실 만한 게 바로 이 전세지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 지수를 우리가 전세를 들때 재테크를 위해서 전세금을 많이 올려 줘야지 이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다는 거죠 이런거는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뭐 전세는 나중에 내집될게 아니기 때문에 돈 작게 맡기고 오히려 돈그 줄여서 다른 데 재테크를 하려고 하지. 맞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전세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올라간다 하면 비싼 집이 아니면 얻을 집이 없기 때문에 돈을 점점 더 주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임대차, 그 임대차 3법 그거 영향 때문에 이제 그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는 것들은 가격을 많이 올려서 내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어, 그런게 요 증감지수입니다 요 구별로 보면 지금 보니까 요 0.7 뭐 0.48이었던게 지금 수영구네요 그 다음에 연재구가 지난, 지난주에 지난 0.7 이었고요 그리고 남구가 지난주에 0.6 이었어요 어, 그리고 뭐 해운대가 0.54 그리고 어, 이번 달에 0 이번 주에 0.5인 남구, 그리고 사상구도 0.43, 그리고 검정구도 0.35, 해운대구 이번 주에 0.4, 뭐 0.23. 어, 이것처럼 오히려 최근에 더 가파르게 수치들이 색깔이 조금 조금 짙어질 그런 빌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 이렇고요. 그럼 매매는요? 매매는 색깔이 더 진한 게 보이시죠? 부산이 조승이 묶였던 이후에 이게 자료입니다. 조승이 묶였던 이후에 색깔이 전세보다도 더 진하죠. 우리가 주식 그 투자를 할때 어떤 그뭐 내용이 있냐면요, 주인이 이렇게 이제 앞에 걸어가요, 주인이 뒤에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끌고 산책을 갑니다. 그 주인이 막 혼자 빨리 가면 뒤에 따라오는 강아지가 줄이 막 질질질 땡겨가 가겠죠. <웃음> 그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강아지가 더 앞에 갔어요 강아지가 앞에 가고 주인이 오히려 뒤에 가고 어, 이럴 경우에는 주인이 막 빨리 걸어가지 않는 이상은 강아지를 뒤로 탁 땡겨 데리고 옵니다 주인 옆으로 어,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 어느 게뭐 강아지인지 어느 게 주인인지 그걸 놓고 보면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죠 손을 놓고 걷지 않는 이상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지수고 하나가 이제 매매지수인 거죠 어, 주인이 아무리 혼자 앞에 가도 강아지가 꼼짝 안하고 뒤에 있다 그러면 혼자 무한대로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전세지수가 계속 뒤로 빠지는지 이래 되면 끌고 뒤로 당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매매지수 하나가 계속 뒤로 빠지는지 이거 두 개를 항상 종합해서 같이 살펴봐야지 만이그 흐름을 예측을 하기가 쉬운 겁니다 지금은 둘다 나란하게 사이 좋게 보조를 맞추면서 앞으로 잘 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어, 이게 이렇고요. 그러면 음, 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조정 그 묶인 후에 지금 이제 이 흐름 한 번씩 자기 보여드리죠. 이 어, 흐름이 2021년 1월부터 지금 7월달까지 요거하고 아까 앞에 그거랑 두개 크로스로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해운대 이만큼 오른쪽으로 갈수록 요게 이쪽으로 갈수록 매매지수가 상승하는거예요 매매상승 위로가면 전세가 상승이에요. 요거는 전세지수 여기는 매매지수거든요. 어, 요렇게 때문에, 어, 요 폭이 가파르게 옆으로 가 있는 거일수록 매매 그 상승 폭이, 어, 컸다는 거죠. 매매 변화극에. 위로, 어, 요거는 제자리인데 위로만 가파르다. 이거는 전세가 많이 움직였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해운대구부터 한번 볼까요? 해운대구. 굉장히 가파르게 가 있죠. 어, 중구. 중구도 어쨌거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꼬물꼬물 느리게 가고, 있지만, 가고 있고요. 지만가있고그 다음에 영도구가 어, 최근에 가파른 건 많이 간건 아니지만 현재 굉장히 전세는 제자리예요. 꼼짝도 안 하는데 매매지수는 그래도 어, 영도가 이래? 이래? 이렇게 싶을 만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연재구 말할 것도 없고요. 수영구 어 연재구가 수영구보다는 좀더 많이 가가 있네요. 폭이 수영구보다 수용구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탓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서구, 서구도 서구치고는 굉장히 약진을 했습니다. 전세와 매매가 같이, 그 다음에 사구 마찬가지고요. 전세와 매매가 이건 정비례로 같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사상구 마찬가지고요. 북구, 북구, 진구, 동래구, 동래구도 전세폭보다는 매매폭이 좀더가팔른것 같이 보입니다. 동구, 동구도 굉장히 약진했죠. 아이고야 동구가 웬일입니까? 동구 그다음에 남구 남구도 많이 가 있습니다. 기장군 말할 것도 없고요. 금정구, 강서구, 부산 전체 이렇게 놓고 보면 부산 전체 평균보다 더 많이 움직인 곳이 이제 어디냐하면 기장 제일 많이 간게 이제 강서 해운대 강서 기장 남구 어, 동래구 그죠? 동래구 그다음에 금정구 요렇게는 부산의 평균보다 더 가파르게 움직였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렇게 돼 있네요. 여게 연재구입니다. 연재구. 검정구가 아니라 아까 연재구였습니다. 동네구. 그러니까 결론 어, 강수하고 기장을 좀 제외해놔 놓고 해운대구, 남구, 연제구, 동래구. 이렇게 어, 많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수영구하고 북부산친구 이런 것보다 사하구가 좀더 가파르게 움직였네요. 요게 조금 아까에 봤던 거하고는 그래프가 차이가 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습니다 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아까 전세도 올라가고 있고 뭐다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면 부산의 미분양 물량은 어떻게 소진이 되고 있는가를 또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요거까지만 살펴보고 오늘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요 보면 부산의 미분양 물량 어, 옛날에 2012년 13년 요때확 지솟았다가 그 다음에 확 줄였죠. 줄어가지고 이때 너무 과열되니까 이때 부산을 조정으로 묶었어요. 묶어난 뒤에 또 미분양이 확 늘었어요. 늘다가 부산을 조정 풀고 난그 이후에 또 급속도로 줄었어요. 아주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때는 그러다가 다시 지금 조정을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줄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어, 중공 후 미분량은 어, 조정 그그 그 풀렸다가 다시 묶인 그 이후에도 그대로 줄지 않고 계속 그, 미부, 그 중공 후 미분량은 그대로 있네요. 물량이 근데 요 수치를 보면 옛날에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 조정지역일 때는 어 중공 전 분양한 거 그런 게 비율이 많았어요. 중공 후그 미분양이 좀 줄었었고 근데 이게 수치가 완전히 역전이 돼서 지금은 신축을 분양하는 거는 웬만한 거는 분양 완판이 나는데 중공 후의 미분양이 그게 수치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 지금 그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어요. 이 수치 보이는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분양 난 아파트들은, 뭐, 어떤 것들이 미분양이 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거기 보면, 항상 우리가, 그, 아파트를, 아파트를 우리가, 뭐, 하나, 점수를 매긴다 합니까? 그걸, 좋은 아파트를 가릴 때, 맨날 우리가 하는 소리 있죠? 버역대 심평초, 이러면서. 어, 요, 요 앞에 이제 뷰도 들어갑니다. 뷰. 뷰가 1번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어, 요걸 놓고 볼 때, 일단 브랜드라든지, 뭐 입지는 역세권이나 그다음 뭐 대단지여야 하고 어 신축, 신축은 아까처럼 지금 분양하는 게 점점 미분양은 줄고 기존 구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만 보면 신축을 선호한다는 게 되어 있죠. 그 평지인지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지 이런 걸다 감안을 하는데 일단 대단지인 데서 보면 어 미분양 난 것들은 탈락인 곳이 많아요. 한 천세대급 이상을 놓고 보면. 그 다음에 브랜드에서, 이거 보시면 전부, 처음 듣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 요런 곳들이 주로 이제 미분양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 결론은 요 예, 대단지이면서 어느 정도 일군 브랜드이고, 대단지라 하는 거는 뭐몇천 세대가 아니어도 돼요. 한천 세대 정도에서 천 오백 세대 그 정도가 실제로 집을 이사를 들고 나고 하기에 가장 좀 편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커뮤니티나 이런 그것도 기본적인 건다 갖춰져 있고 한 그런 세대거든요. 음,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지금 미분양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처음 들어보는 그런 브랜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대충 답 나오죠. 어, 지금 부산은 아까 전세라든지 아까 여기 보셨던 것처럼 어, 보면 뭐 전세나 매매 지수가 지금도 꺾이지 않고 계속 가는 중이에요.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매매가 좀더 가파르게 가고 있지만 전세가 뒷받침이 안되면 불안하되어는데 오히려 전세가 최근에 색깔이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는 그런 그게 와 있기 때문에 전세가 그렇게 색이 진하지 않았을 때도 매매가는 계속 상향이었어요. 그러면 전세가 색깔이 점점 더 짙어지는 이 시점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아까처럼 강아지의 그 목줄을 지고 가는 그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강아지가 속도가 빨라지면 주인이 더 빨라지든지 주인이 앞에 가면서 달려가는데 목줄을 놓지 않는 이상은 둘다 빨라진다고 라 말씀드렸죠. 같이 간다 소리입니다. 현금을 들고 계시다 하면 특히 무주택이시라 하면 기다렸다가 사야지. 그러다가 제대로 더 벼락거지 되고요. 어, 1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집수를 세팅을 딱 해놔 놓고 어, 더 이상은 세금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어, 아직 재개발 지역에 주택이 안 들어가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관리처분이 나서 입주권이 되어야지만이 집수에 들어갈 그런 매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지금 도저히 팔수 없어. 근데 하나 뭔가는 사두고는 싶어. 이런 분들은 관리처분이 난 입주권을 사시면 그 입주권이 완공 후 2년 안까지 나중에 1년 이상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실 경우에는 갖고 계신 집을 뭐 5년이든 7년이든 긴 세월 동안 비과세로 팔수 있는 그런 또 마법같은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입지 분석도 해보시고 그렇게 어쨌거나 하여튼 돈을 현금으로는 가지고 안 계시기를 권합니다. 예산이 자꾸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전세고 매매고 위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라 시국이.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누르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강 보세요. 거래량은 없고 물량은 없고 하나씩 나오면 거래가 그냥 그냥 개눈 감추듯이 쓱싹 거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게 신고가를 찍고 신고가 찍으면 그 다음은 또 그것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이에요. 우리 집안 팔리는데 왜이리안 올라가지 주변을 한번더 둘러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휴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